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후벌타워입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안에서 전망을 볼수 있는 그런 타워인데 아래층에는 도서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있는데 네. 어, 이쪽이 제일 호우 네. 뚫팁는데 네. 사람들이 네. 역시나 사람 많이 그렇죠? 있죠 네. 사람 없는 데로 한번 가는데 제가 아직도 감기가 100% 낫지가 않아서 마른 기침이 나와요. 네. 아, 여기 이렇게 뷰가 보이네요. 와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은 뭐그 건물 지붕이 다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갈색, 이런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아, 역시나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저기 끝에 거의 지평선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제 여기 안내해주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요. 이 후버타워 1층에서부터 9층까지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학자 공부하는 사람들 위한 클로스트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제 내려갈 준비가 돼서 한번 렐리베이터 앞에 줄을 한번 타볼게요. 어, 옆에 줄을 쓰라고 하네요. 같이 탔던 사람들하고 또 같이 열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성당 쪽 한번 둘러보고